자, 어떤 노래를 해야 여러분들이 활기가 좀 도들까나? 아까 하셨던 반가워를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반가워? 예, 그렇다 그 노래가 제대로. <웃음>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만. 그렇지. 네, 노래 불러드리기 좋으시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것이 뭐냐면, 뭐냐면요. 어, 이것이 개구리 타령이에요. 네, 예. 개구리 타령? 그러니까 뭐예요? 육자배기가 연곡이에요. 어떻게 되있냐면 진양조, 잦은 진양조, 중무리, 흥타령이, 그, 흥타령이죠, 거기는. 중무리, 그 다음에 개구리타령, 서울삼각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 삼사는 발락이 있군요. 삼사는 발락. 그리고 흥타령이 거기 끝에 붙어요. 이렇게 해서, 일련의 시리즈에, 겁나게 그게 광범위 해요. 어? 그게 육자 육자이 연곡이에요. 반갑네, 어, 그 중에 개보리 다령. 아, 음. 아, 네. 그 중에 개보리 다령이에요. 반감네 음. 네. 반가워 시 반감네 반가워 설리춘풍이 반가워. 솔리춘, 풍이, 반가워. 음. Hey. 반가워 설리촌 분이 반가워 설리춘 분이 반가워. 여 번째 박에서 떨이 다와야 돼. 하나, 이제 박 듣고 아 네. 떠러러러쩌었나 그러니까 아빠을 치면 어가 나오고 일곱 번에 바 저기 11 1번째에 바로 전나가 나와야 돼. 떠러쩌었나 시작. 오! 웃었 나. 질러 지르세요. 시작.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굿굿굿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s i 불 끈. 땅에서 불 끄는 땅에서 불 끄는 다시 땅에서 끈불 끄는 c h 원터가 나온대요 시작 다시. 아, 그... 자에서 어공어기야 반감워 반가워 반감워 반가워 잘한다 설기춘 푸기 반가워 헤이. Hold so s u 허기야 허니야 허기야 그기아허기 허기야 허기야 허기야 허기야 허기야 어기기 어, 기 이렇게 드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네 막시 끊어서 가르치니까 하란대로 막이게 빼지 마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게 아. 길게 빼면 어떻게 해요? 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아. 아아 아. 어쪽고저으로 문구적 거릴 틈이 없어요. 아아아아하아하 음. 하는 대로만 하세요. 아아아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하아하아하하하하하하아아아아하아하하 하아하. 전부 목이 있죠 장단마다 매 장단마다 목이 있어서 어느 목 하나 길게 빼서 지금 할 때가 아무데도 없어요. 전부 목으로 가야 돼요. 아아아아하아아 질게 뺀 데가 있어요. 딱 장단마다 목이 있는데 아아아 앞에만 두 장단 나가는 거예요. 아아 아아 아 이거잖아요. 시작! 아하아. 렵죠 그러니까 우리 국악은 길게 뺀다, 뭐 이렇게 긴 소리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길게 빼는 데 별로 없어. 목을 막 니리 봤을 때는 봐어야 해요. 그렇게 하지 목 길게 빼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호흡 잘 가다듬어서 스타카트보다 더 어렵게 짧게 끊어서 도해야 되고 무지하게 공을 많이 들어야 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배우셔야 누저게 뭐 이야기 하듯이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는 아니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멋진 노래를 제대로 맛을 맞 맞아요. 아, 예. 아, 멋진 노래예요. 참 멋진 노래. 이런 노래 얼마나 기가 막히는 예예 예. 예, 예. 알아 주시니 감사하1 감사하고요. <웃음> 너무 너무 좋은데 너무 쉽게 저도 해 가지고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배운 수준만 해도 상당하시고요. 음 저기 저가 독한 소리 하는 거 여러분이 잘 견뎌 주신 것도 감사해요. 나도 그냥 말 잘못하고 제대로 맞을 거야. 진짜 맞았어. <solved> <웃음> <웃음> <만족 Designer> <fire> <웃음>